나는 요유슈라 님. 나는 요유슈라 님이 PPT 사진 흐리게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어, 2010 버전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업데이트도 조금 있다가 바로 알려 드릴게요. PPT 사진 흐리게 할수 있는 방법 어떤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사진 흐리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요 강아지 귀엽다. 요 강아지를 이제 이 강아지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어 볼게요.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양하게 또 해줄 수가 있는데 이미지 클릭하시고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으로 가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수정, 색, 꾸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수정으로 가게 되면 다양하게 색상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색도는 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일단 간단하게 해줄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거는 수정할 게 아니라 일단 흐리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요것을 꾸밈 효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효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표시 지금 이미지가 지금 용량이 커서 그런 건데 자 지금 되게 느리죠?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굉장히 크고 용량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왼쪽 상단에 그림 압축이라고 있거든요. 그림 압축.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이미지의 크기와 화질? 화질을 화질 조금 낮춰주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기 웹사이즈로 바꿔줍니다. 그럼 속도가 좀더 빨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줬고 다시 한번 이미지 클릭 후 그림 도고서식꾸미며과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흐린 효과를 이렇게 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흐리게 뭐 이렇게 색 연필 스케치 요런거 분필 스케치 그리고 유리효과 요런것들 다양하게 색상을 색상과 효과를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민트색같은 민트색이요? 민트색 같은 색상 맞습니다 ppt 글씨 의 색깔 자 지금 강아지 반전하면 굉장히 무섭네요 진짜 볼게요 무서운 색깔 뭔가 더 무서운거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웃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여기다가 글을 쓸수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써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단어를 그리고 요것을 이제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이나요? 잘 안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흐리게 만들어 볼게요. 더 흐리게. 자,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가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정 이 아니죠. 그림색 아니고 여기 꾸미 효과 여기 있다. 꾸미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게 꾸미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건데 이제 꾸밈 효과를 누르시고 반경을 좀 넓게 해주시면 훨씬 더 흐려져요. 이렇게 반경. 훨씬 더 흐려져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효과보다 훨씬 더 흐려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텍스트에다가 그림자 효과만 좀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눈에 띄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스무번째 있는 번째 있는 이 슬라이드에다가 전환, 밝기 변화를 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볼게요 흐림 효과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pp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도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글씨가 잘 보이게 되겠죠